또 아이가 숨진 당일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소장을 통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. 보도에 사공성근 기자입니다. 지난달 5일 12살 초등학생 A 군의 사망 이틀 전 모습입니다. 얼굴은 바지에 가려졌고 팔다리는 묶여 있습니다. 이런 자세는 밤을 새워 16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. 의부 더머니 B 씨가 물건을 훔쳤다며 A 군에게 화를 낸 뒤. 선반 받침용 봉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이렇게 방치했다고 검찰은 적시했습니다. 사망 당일 상황 역시 잔인했습니다. B 씨는 자신의 팔을 잡고 잘못했다고 비는 A 군을 밀어 넘어뜨렸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A 군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. 1년간 벌어진 학대의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유산한 B 씨가 이에 대한 원망을 A 군에게 쏟아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B 씨는 집중력 향상을 명목으로 성경필사도 시켰는데 A 군은 매일 아침 6시부터 시작한 필사를 마치지 못하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폭행을 당했습니다. 어떤 날은 5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로 벽을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.